60-70m 정도는 비포장 도로로 들어오면 산거리가 나옵니다. 산거리 앞에 있는 스레드 지붕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이 방향도 차량이 들어가고 이 방향도 차량이 들어갑니다. 집 담당 입니다 이쪽 경계 입니다 마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지붕은 쓰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 나무가 큰게 있습니다 납초를 제거하면 마당은 아주 크게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쪽 석가래는 살아 있습니다. 석가래를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마루 같습니다 누수라든가 외부에서 물이 들어온 흔적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는 전여 우수 현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뒷밭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나 수리는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두번째 방도 노수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는 되어 있으나 완전히 수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수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마당에서 앞쪽을 향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탁티어 아주 시원하게 보입니다. 풀을 뽑고 나무를 제거하면 마당은 주말 농장으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수도계량기가 있습니다. 옆모습 입니다. 방향은 남양이 나옵니다. 집 뒤쪽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봐도 수리는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철거를 하고 신축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습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대지면적은 344제곱미터 104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주거지역에는 건폐율 60%와 용적률 25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고도지구입니다. 높이는 33m 이하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구기지에 접혀져 있으며 현재는 비포장도로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원은 없습니다. 건물 면적은 33제곱미터 양 10평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지붕은 스레드 지붕이 있습니다. 층수는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방은 2개이며 욕실은 1개입니다. 사용승인에는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주차대수도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기준 남량입니다. 가격은 1억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모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10-24870015